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베트남어를 배우기 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경우는 설명이 긴 관계로 대사를 조금 빠르게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어 강의 영상이 아닌 한국인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주재원 혹은 사업 등으로 베트남에 넘어오신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바로 여기서 얼마나 살아야 베트남어로 대화가 통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씩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어느정도 일상 대화가 통하고요 공부를 안하면서 한인타운 에만 거주한다면 100년을 살아도 베트남어로 3문장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베트남에 거주한 세월과 베트남어 능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트남어 학습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어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받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와서 베트남어 학습을 안하고 살면 베트남어 레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에 와서 1년간 베트남어를 꾸준히 공부한 뒤 1년간은 그냥 본업에 충실하며 산 사람. 두 번째, 베트남에 와서 1년간 본업에 충실한 뒤 1년이 지나고 베트남어를 1년간 배운 사람 같은 학습시간 1년, 거주기간 총 2년이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두뇌 회전 능력과 언어 능력이 있다고 가정시 전자의 경우가 베트남어를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일상을 살다보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귀에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남들의 말을 물, 우리의 두뇌를 스펀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스펀지라고 해서 모든 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아는 단어만 들리는 것처럼 일부의 물만을 흡수하여 가공이 가능한 것과 같은 원리죠 모르는 단어의 경우 흡수해봤자 바로 배출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언어는 한 살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가장 먼저 배우는 제1 외국어는 90%가 영어일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 영어 학습의 방법은 많이 변화가 되었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회화 위주의 학습보다 단어와 수거 등을 무조건 암기하는 식의 암기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부문과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암기하고 말하기와 듣기보다 철자를 정확하게 외우고 문장을 빠르게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는 시험 문제 풀이용의 영어 학습이었죠. 그 학습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며 평균 10년간의 영어공부를 한 사람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따로 회화학원이나 해외연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닌 이상 머릿속에 안기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어는 그래도 성조가 없기에 영어사전에 나오는 A에서 Z까지의 모든 단어의 발음과 뜻을 다 외워버리고 기본 문법 정도만 안다면 대화는 통합니다. 문법을 잘 몰라도 단어, 단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베트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여섯 개의 성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발음이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성조가 부정확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을 들은 베트남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베트남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둘다 알아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정확한 성조를 1번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베트남어에는 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외워도 성조 때문에 현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어 또한 성조가 다르면 같은 발음이라 해도 그 뜻이 여러 개로 해석이 되기에 성조의 주무성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분들께서 외국어를 배울 때 사용하시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사전 어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엔사에서 나온 사전 어플을 쓰는데요. 먼저 이야기한 내용 중 베트남 사람과 대화시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경우 사람들은 사전에 나온 단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베트남어인데 베트남 사람이 너가 모르냐? 라고 물어보면 이런 단어는 베트남어에 없다. 라고 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를 등록한 한국외대나 호치민 인사대 등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베트남어를 전공한 베트남 사람이나 대졸자 출신에게 물어보면 없는 단어가 아니라 있지만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학력이 낮다하여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베트남에는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총 9년이지만 남부지역 현장직에 동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이나 한국보다 선진국에 있어봤던 사람들은 모든 성인 남녀는 기초지식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만 이곳에 오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베트남어를 제대로 못하거나 혹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영어는 인도 유럽어족의 게르만노파이고 베트남어는 오스트로 아시아어족의 몽크메르어파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대략 3,000에서 4,000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공통점이 있는 언어 끼리 묶어서 구분을 하면 인도 유럽어족, 알타이어족, 우라어족세메머족 중국 티트어족오스트로 아시아어족, 아프리카어족 등으로 나누게 되죠. 그 밑으로 다시 여러 가지 파가 나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족이란 서로 공통점이 있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같은 조상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추측이 되는 언어들을 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와 베트남어는 그 뿌리부터가 다르기에 영어와 문법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죠. 이게 뭐예요? 베트남어로 말하자면 깨날라 까이지 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라고 하죠. 영어와 한국어 어느 문법과 같은가요? 그렇다고 베트남어가 한국어와 문법이 같다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세계의 언어는 크게 7개의 어족으로 나뉘고 그 밑으로 또다시 여러 개의 파들이 나뉜다고 하였죠.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어와 문법이 다르니까 영어랑 같겠구나 라는 2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베트남어와 같은 어파는 베트남어를 포함하여 캄보디아어, 카시어, 모너 등이 있는데 이 언어들은 현재 시대상 한국 정규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언어들이기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어 학습을 어려워 하는 겁니다. 번역에는 직역과 의역 두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하자면 직역은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여 똑같이 번역을 하는 것이고 의역이라는 것은 해당 문장 단어에 얽매이지 않게 뜻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싸움을 하다가 많이 쓰는 대사들이 있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이것을 완벽하게 직역을 하자면 No, this man is real! 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권 국가에서 말싸움 하다가 No, this man is real! 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것을 의역하자면 What the... 모국어 전유현상을 아시나요?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혹은 제1외국어의 문법대로 무조건 중간에 있는 조사를 끼어 넣으려고 하는 현상이죠. 당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에서 꼭은 이라는 조사를 넣으려고 한국 사람들은 만, 바오니오 라는 문장을 말할 때 인친대명사 뒤에 라를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베트남어 문법상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이 설명을 듣고 한국어는 이런데 베트남어는 왜 이래?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모르겠고 베트남어는 이런데 한국어는 왜 이래? 라고 물어보는 베트남 사람 질문에 속시원히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그 답을 밑에 덧글로 이렇게 총 8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어와 운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운동 경력이 없는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크로스핏이나 육상 등과 같은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혀 성질이 다른 축구나 농구를 배우더라도 운동 신경이 발달하여 더욱 빨리 몸에 익히듯이 외국어 또한 학습을 하다보면 두뇌 언어 신경이 발달하여 다른 어족의 언어를 배우더라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학습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근육량과 운동신경이 점점 사라지듯이 외국어 또한 학습을 해두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학습하려 하다가는 오버트레이닝이 되어 오히려 근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